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당연히 히브리인 남아를 죽이지 않았고 히브리인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들은 번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파라오는 아들들을 모두 나일강에 수장시키라는 또 다른 유학살 측령을 내렸고 이때 많은 수의 히브리인 남아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학살이 벌어지던 때에 200년이 넘던 노예생활로 인한 히브리인들의 곡소리와 탄식 그리고 기도를 모두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모세라는 인물을 레이지파의 요괴뱃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유아살해가 벌어지던 당시에 고센땅에서 살리시사 그로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은 그에게 모세라는 당시 여기서는 강에서 건졌으니 모세라 하였지만 이 모세라는 것이 이집트어로는 신이 주셨다 또는 신의, 신이 의신 주신 아들 그러한 뜻인데 그런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을 이 모세에게 주었죠 그리고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군사 교육을 받으며 한 명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당연히 왕이 될 적자가 따로 있었지만 이집트의 전통상 모세는 아마도 이집트의 노동부 장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노예들의 그 건축 같은 것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되었을 것이죠. 이때 모세가 당연히 이러한 이집트에서 주어진 직책을 바탕으로 애굽을 시찰하던 중 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이고 그를 모래속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살아남게 되었고 자신의 동료들인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받는 동안 왕실에서 편안하게 큰 모세는 이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알았기에 자신의 정의를 따라 영웅적으로 불의를 대항하여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세를 입양한 그 왕궁 내에 모든 사람은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으며 모세의 양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를 왕궁에서 내쫓거나 죽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베인들은 샘족이 왕실 내에 있는 걸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살인을 했기에 모세를 몰아낼 이런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라오 역시 이러한 일을 이용해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이 때문에 모세는 파라오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여서 모세는 그간 누렸던 모든 왕자로서의 당시 세계의 중심인 이집트의 그 최고 권력 국가의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되었고 도피자의 신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추방자를 뜻하는 당시의 단어로는 하비루가 되었습니다. 즉 히브리인이 되온 것이죠.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집트인의 손에서 길러졌고 추방자가 되므로 다시 추방자를 뜻하기도 하는 하비루, 즉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도피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의 반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비롯한 미디안의 사제, 르우엘의 딸들을 구한 것을 계기로 르우엘의 눈에서 은총을 입어서 르우엘의 곁에서 거하였고, 그리고 르우엘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 아들 게르솜을 낳았죠.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르웰의 밑에서 살면서 완전히 미디안 땅에 적응했으며 더 이상 이집트 왕자도 아닌 미디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는 왕자의 모습도 당연히 안 남았고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인적인 모세의 모습도 안 보였고 이제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이든 미디안의 목자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동족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 그에게서는 그의 의지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았으며, 더 이상 파라오의 공격에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살았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상에 젖어들 때 모세에게서 그의 동족을 향해 타올랐던 마음은 식었을 것입니다. 그가 과거의 자기 의를 따르다 모든 것을 잃었으니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저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도피자의 신분으로, 하비루의 신분으로, 즉 히브리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일상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인해 히브리인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대규모 건축사업, 왕의 무리한 신격화 등 히브리인들의 소망을 끊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으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영영 안 오는 듯 하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 되었지만 고향 땅의 히브리인을 잊었을 것이고 주의 구원을 바라던 이집트에 남아있던 히브리인들은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거주지인 아바리스에서는 우상만 발견된다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버렸거나 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후아를 당시 가나안과 이집트의 신들과 혼동하여 혼돈하였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다른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믿었듯이 이집트에서 이제 신들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믿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을 다시 가르칠 기회를 만들게, 만들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며 한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떨기나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들도 잊어가던 자신도 잊어가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후아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 의해서 성서의 원본인 쿵란동굴에서 사회문서가 발견된 것처럼 양을 치던 모세는 자신을 포함한 히브리인들이 잊은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모세를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고대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자란,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는 이집트 최초의 파라오, 나르메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지기도 500년보다도 더 이전인 아주 고대의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대에 최초의 파라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는 전쟁을 할때 그는 신발을 벗었고 이집트인들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자 신성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인 최초의 파라오가 신의 이름으로 무질서한 세력, 즉 하이집트를 몰아내고 질서의 세계를 통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 나르메르는 목자의 지팡이를 누글고 백성의 목자가 되므로 최초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벗으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는 복종의 의미나 거룩한 땅이기에 벗어야 한다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종이 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이자 목자로 세우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에 더 부합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웠던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이것이 곧 다가올 모세가 임하게 될 전쟁을 암시하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가 이 전쟁 후에는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어서 히브리인을 위해 싸웠을 때 그는 도피자가 되었고 이제 그는 모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잊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후아께서 나타나시사 처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위한 전쟁을 암시하시니 그는 억눌렀던 과거의 열정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과거에 이집트에 있던 셈족들인 힉소스인들이 제15왕조를 개창함으로 이집트를 지배한 것처럼 히브리인이자 셈족인 모세 자신 역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 이 셈족 히브리인들을 자유케하고 힉소스인들처럼 다시 새로운 셈족의 왕조를 세우고 파라오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자유케하며 자신 역시 권력을 지고 싶었을 것이죠 그렇기에 히브리서에서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과 함께 더 고난받기를 더좋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는 그의 의지였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그의 의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을 버린 채 미디안에서 왕자 모세가 아닌 이드로의 사위인 목자 모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을 벗으라 즉 지도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가 아닌 자신이 그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잊고 살던 그때 에 이제 지도자가 될 혈기조차 없던 그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로 지도자가 되라고 백성의 목자가 되라고 그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엄청나고도 거룩한 신의 전쟁에 자신을 사용하시며 백성의 목자로 자신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가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현대의 걱정이 교차하는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된 모세는 깊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따라 행했다가 자신의 삶을 잃었기에 자신이 한때 바랬던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를 정말 따르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자신에게 화가 될까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시라고 한뒤 히브린들을 구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뒤이어 자신을 보내시사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라고 대답함으로 그의 복잡한 신경을 야후아 앞에 토해냈습니다.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잊혀졌던 이름인 야후아를 알려주셨고 그것이 영원토록 기억될 그분의 칭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하나님을 잊었던 히브인들을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적 등을 보여줌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의 표적은 믿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형제 아론을 만나 그와 함께 파라오의 공으로 향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후아를 위해 놓아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야후아가 누구냐며 자신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러한 모세와의 대화로 인해 히브리인들의 노동 강도를 더 올렸고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주를 믿고 파라오에게 말했으나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는 커녕 고통만 더해지니 모세의 속은 타들어갔고 모세는 이에 대해 주께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그것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를 통해 야후아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용기를 낸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매우 상하였습니다. 이미 상했죠. 파라오가 노역을 더 가중시켰으니 말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모두 이미 희망을 잃은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보이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동일한 이적들을 행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변하시게 한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들을 모두 삼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적들을 보이시기 위해 이스라엘로 야호아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강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이집트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의 근원인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모든 농사와 모든 절기와 모든 건축이 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죠. 과거 피라미드 역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농부들을 위한 유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집트의 신화 역시 나일강에서 신들이 생겨난 그러니까 나일강을 태초의 혼돈으로 보는 등 나일강은 신들의 시작이자 이집트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가 최초의 신이 나일강에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 신들과의 전쟁을 가장 오래된 최초의 신을 첫부승으로이 신들과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서는 또 이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소베크 신을 믿는 이집트인들은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세번 몸을 씻었죠. 하지만 이 강물을 피로 만드니 이집트인들이 소베크 신의 신성한 물이라 여겼던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 이집트인들은 할 말을 잃었으며 이집트에서 거행되던 소베크신과 관련된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소베크신 뿐만 아니라 풍요의 신과도 연관되어 있어 과거 바알과 아세라처럼 굉장히 문난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의 신으로는 오시리스와 크놈 등 굉장히 이집트에서 주된 신들이 있었는데 이집트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최초의 신들에게 기도했어도 변하는 건 없었고 강은 피로 변했고 오히려 썩은 내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강의 신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요도 기근도 세상의 시작도 나일강도 모두 하나님, 야후아의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셨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이집트 전체에 타격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창궐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부의 상징이었는데 수가 너무 많아졌으며 이는 더 이상 부가 아닌 혐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개구리와 관련된 신이자 풍요의 신인 헤카에게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와 큰놈을 심판한 것에 이어 풍요의 신인 헤카를 철저히 파괴함으로두 번째 전쟁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을 본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완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구리에 이어서 사람부터 가축에까지 이르는 온갖 종류의 적어도 수만 종의 나라는 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땅에 티끌을 치심으로써 이가 생기게 하셨는데 땅에서는 좋은 것만 난다는 개부신앙을 철저히 파괴함으로 이집트의 땅의 신 개부를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공기의 신슈 그러니까 그 슈를 파리재앙으로 심판하셨으며 다섯 번째 재앙으로는 가축의 신 아피스와 하포르를 가축 떼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섯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부터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집트인들을 구분하시므로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아예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분이 얼마나 명확했냐면 은 당시 파라오가 거주했을 라암셋은 히브리인들이 거주했던 고센과 불과 2km로 강을 하나 끼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강 건너편에서는 멸망이 임하고 강 건너편에서는 은혜가 임하는 그두 광경이 교차하던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피해가 아예 없었으나 이집트인들에는 제앙제앙제앙 재앙, 재앙, 재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악성종기까지 내리사 히브리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악성종기가 있었지만 이 악성종기를 나게 하심으로 당시 이집트의 최고신 중 하나인 의술의 신 세크메트와 이시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성종기에 이어서는 고센땅에서 히브린들을 비롯한 셈족들 가나안인들과 히브린들이 가장 많이 숭배한 그 바알의 원용이 된 폭풍의 신 세트와 그리고 대기의 신 슈, 그리고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하시기 위해 고센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지역에 우박을 내리심으로 땅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집트 땅에서만 만져질 정도의 흑암을 내림으로써 이집트 신들이 최고 신으로 떠받드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과 이집트인들이 가장 믿던 주신들을 히브린들의 과거 우상해 주신인 세트와 이집트인들의 우상해 주신인 라를 동시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이며 폭풍도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도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재앙을 남기시사 파라,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장자의 죽음재앙이자 최초의 6월절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의 가축부터 파라오의 아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에는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어린 양을 먹게 하심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인들의 집은 넘어갔고 나머지 이집트인들의 집들로 들어가 모든 첫 태생들의 숨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4월 15일 패스오버인데 오늘 바로 이 오늘 이 날에 이 이집트인들에게 이 임했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일상적인 날이었을 텐데 바로 장자들이 가축부터 모두 죽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세상의 장자인 자칭 신의 아들의 현신이라는 파라오가 하늘의 장자인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를 건든 땅의 장자인 파라오와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모든 주신들을 모두 철저히 파괴하셨고 패배시켰으며 마지막에는 장자와 관련된 신인 호르스와 오시리스까지 철저히 짓밟으심으로 파라오의 권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으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호와께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장자가 자신이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던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재앙들과 심판들을 통해 건전해 주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후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시사 그로 군대를 파견하여 히브리인들을 뒤쫓게 하였습니다. 비아이로까지온 애굽의 군대를 본 히브리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앞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자주 하는 말인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하냐며 따져 그러한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오늘 야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야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를 밤새 강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가르사 애굽의 군대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로 홍해바다의 마른 바닥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두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사람들이 홍해 바다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드디어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이집트인들은 열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뒤쫓던 파라오가 보낸 군대는 홍해바다 아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던 이들도 그들을 억압할 이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 의한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와 물일 것입니다. 자, 물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교, 교훈하듯이 심판, 죽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도 물속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홍수 전시대에는 방주를 통해 물위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사 물로 벽을 만드시고 그 사이 물아래 바닥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같은 바닥을 전차로 몰고 달려왔던 바로가 보낸 군대는 자연계의 법칙 그대로 물 아래에서 수장되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은 그냥 심판이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을 심, 죄에 대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침례로 알려진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의 죄와 결별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아를 죽이는 일, 즉 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인 홍해도하 사건인데요. 이때 믿음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갈라진 홍해 밑바닥을 믿음으로 걸어간 이스라엘을 그리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고자 하는 죄악된 옛사람은 애굽의 군대를 바로가 보낸 군대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이것을 통해 침례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침례, 즉물 아래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옛 사람을 또물위로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새 사람을 예표하며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회개에 대한 참 의미를 교훈하기 위한 의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신약시대식 표현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로 홍해바다 밑을 걸으며 단체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침례를 받았고,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사는 신고약을 통틀어서 결국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광야는 물 없는 건조한 사막같은 황무지 사람이 살기 힘든 거친 불모지 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광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성도에게 광야는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밑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치사 민과 말씀사건을 뜻하는 디바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전치사 민은 몸으로부터몸모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광야, 즉 미드바르는 단순한 사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즉 사건을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깊게 연구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은 모두 예의 없이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거쳤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에녹에게는 악한 세상에서 홀로 심판을 예언하며 감시천사들의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까지 그 과정이 그의 광야였으며 노아에게는 방주, 방주의 타기까지 홀로 외로이 의를 외치며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그의 광야였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이 그의 광야였으며 요셉에게는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예 시절과 감옥에서의 죄수 시절의 시간이 그의 광야였으며 다윗에게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다니 도피기간이 그의 광야였으며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 바나바와 교회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그의 광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사탄에게 시험받는 광야의 시간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미리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끄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구약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틀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광야하는 그 기간도 그 장소도 모두 다르고 다양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제 그 광야의 시간과 장소는 어쩌면 점점 더 하나로 통일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듯 합니다 계시록 12장 13장 말씀처럼 마지막 짐승의 시대에 성도들은 모두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자 그대로 거칠고 황량하고 불무지 같은 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화려하고 풍요로운 바벨론의 세상과는 단절된 장, 창세기에서 요셉이 세상과 단절되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단절된 상태로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광야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그의 택한 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숙한 그의 신부들로 준비되어 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상을 얻기 위해 우리 앞에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거쳐갔던 천국 성도들의 입국 필수 코스인 광야 생활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모두 이기는 자들로 입성하시길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야슈와 마시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